안바꿨어요 잠깐 т 바뀌 어요？하나 하나, 하나. 밑 에, 보는중네 들어갔 습니다. 여봐. 주세요. 이어요들어요판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죠. 리퍼 빨간색 속주고 일단 백 위험하면 밑으로 움직일게요. 밑으로 살짝. 별일 없으면 여기서 고정해서 끝낼게요. 네, 기믹 끝. 별요 없음. 아, 함게막살때 아, 아제나 나오면 아마 수나온거야아제나 네. 아예 안 나와. 아제나 아제라. 말말려 바로 갈수있어요 어, 이 거면 가만 음. 마무리해야 돼요. 나올 수는 없어. 암호거 아, 한번더 나오네요 이거 막차? 어, 아오카 운영 조심 운영 조심, 흰색 와요 그릴 그릴 아, <목소리가> 미별별별별병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보여줄네저 아무 걸리에그좀 있는지 모르감 들어가요 나스트 위에 보고 있어요 수 <웃음> 알리 확인 트리뭐몰라겠어맨 끝. 예1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폭도 요 아브렐슈에게 대항할 힘을 만들어준. 아도월 있어. 한 뭐래요? 스트라이팅. 이거 끝나고 가시죠 파란색만 네. 나가야돼요 아래로 <웃음> 간다 네 올라가시죠 막면요 먹었어 아 좋게. 나가서 먹아드릴게요. 그 m so loud on y o u 가 kill. It's in the top of your own tenant. Young, w h 아, 나도 못하겠어. 아, 나어 아, 나도 못하겠어. 요어어 아, 어 아, 그래, 어요어도어어 네요 람님 어때요? <웃음> 사이드로 왔어어요 보물님한테. 네, 들어갔어요. 네, 이더님 다음 거요. 네, 그요 저리 쓰레기, <웃음> 아래로 날림. 받아줘, 여기 가져.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젠감 없어요 하나좀 아파요 라스트 밑에 보는 중 아드봐드 들어온 거 줄게요. 방금 검사. 위험하면 콜 주세요. 똥 위로 하나 빼는중요 어, 네. 가아래어요 위로 민다 오케이. 육려가요 인양신가? 넘어져요. 막차 생각. 저한테 임에도 구십 반박. 여러분 와요. 어 진짜 찐막 나왔다 방금. 막? 아니네요. 다음 거 막차. 아닌가 가시 없어졌다. 아니네 있네요. 다음 거 막. 컴패턴 중. 아졌았어 나가야 돼요. 이걸 해 다시 없어졌어요? 마지막. 다시 방금 없어지 어려워, 어 조심해요. 바깥에. 아, 아, 아예 죽폐요 그냥. 아 음. 탈퇴 다 하고. 하네. 지금 머리 확아 석칼고... 여공부게 7시 미로 가시죠. 네... 한식 것도 깨질 것 같아요. 조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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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한 문자 하옵지로 둘거예요 패다 먹지 말고 빠르게 <웃음> 너 홀토로 못해 <돼>. 가만히 가만나 먹어 나라다훌가 올라가 훌가 올라가 저 암수 5린 하드 암수 하드 있어요 드 마지막인가요? 끝났 하나 있다아어퍼 루퍼 하나 있어 들어올게요 너무 어지네 어, 여기, 어, 여기 궁지 할거예요 네번째 사줄때는좋았이게요이소감누구지 어? 어. 어? 몰라요 감 <목소리> 음. 없어요. 네. 이막없습니다 <목소리> <저희 철강은 투구가 목소리> 리퍼 번드 아닌가? 한번 맞았어요? 네, 가 이거 바로 갈게 알파, 불파랑 는바드요 아, 네. 뺄게요. 또 가만 체 이제 빨간 길 옆이 없어. 제 그냥. 네, 왜? 아니, 왜? 맞아. 맞아. 핏송님, 나 성부 좀. 네, 안요송님성부 네. 감사합니다. 요 네. 방 아, 그거 저거 방금 나온다 자메로 너무 멋졌어요. 멋셨군요 얘는 난다고 이렇게 아니잖아 진짜. 닷맞고천가 아 그, 나을 것 같은데 방는데저 전거 어요에나레도없어 아, 나나 아, 옆한 사람이 <목소리> 부터 아, 버. 어 아. 아. 좀 깔렸을 때 가까운 거. 뭐 없어요. 이커님 없네 들어갔습니다. 거실. 아, 이거 씹어그시는 이렇게 용맹 조립하는 거를 그래내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대죠. 네. 받아 왔어요. 조금 돌릴게요. 아. 세 퇴럴수 없는 광말하자뭐 네. 네. 네. 안들려 네. 나와가지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아닙니다. 안 호크님 안.. 안.. 호크님 미안 좀더 빨리 말씀 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신부 있어서 괜찮아아 오케이 맞았던 얼마 안 오케이. 그냥.. 우리차 왔다면 12시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저기 좀안 보이긴 아, 해. 맞어. 안, 안, 안, 보이겠네, 그래. 안 네. 보여. <웃음> 너무 안 보여 그냥. 아부 클릭하게 되면 잘좀잘 큰일 해. 나. 나 진짜 안전지대 사이에 아이고. 놀아줄게요. 저거 유리창 노란 색깔 누워있을 때 있잖아 아예 안 보인다고 상장 나 날라갔어 5 어. 올라오세요 7 5님5 5세요 퍼 십이 갈수 있어요. 언니 막백 파란색 조신. 거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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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갔어. 이거 다 갑같다. 갑자기야 여기 능치인데고있던다양기어이 안전. 님다가아니 아니 배. 3쪽으로3게요 이쪽으로. 급 3급 3급 3급 리퍼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죽 5679입니다 3시 마감이에요 오, 뭐 밤에 나와요? 오, 허, 딱 오, 오, 유. 7 러시씨, 빗종일 3시 형님, 네? 목소리 이렇게 위기소침해 아이, 해서? 나 우리 <목소리> 우리 형님들 믿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여기 장, 여기서 <웃음> <목소리> <목소리> 저 쫄리는데 어떡하죠?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제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재밌게 게임하고 있어요 7시, 7시, 음. 7시 세상 무서운 거 어떡하죠? 여 음, 아니 아니 진짜 재밌게 게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재밌음 아, 와, 리퍼 이만. 12시로 열심히 네. 뛰어가 보면 매번. 그런 시시 11시 반에 아, 11시 계아선 9시가 할게. 아기 있을 먹어요. 볼바 오른쪽에 있을게요. 지금 선수 9시가할게요아 리퍼 12시에서 외, 아, 12시에서 시계 볼게요. 이미지 알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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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쉽지 에일 가요. 네. 네. 아, 나도 시기에 가요네 시기에 시기나시기나시기시위 가서 나 나는... 나는... 나도 그았네다세 우리를 위한 선물... 자, 한번 스케일... 7. 케일 하긴...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스위 아, 이 500. 어 씨. 민띠님, 민띠님 여기 씨. 민띠님. 요 이거 다 밑에 그 아예 다 위로. 이 보세요. 그고안 해요. 아, 진짜 아래 잡계하고있는 알다. 안녕하세요. 하고 빛도 감사. 올라가쳐요올라가쳐요 파인애플. 아니, 죠 11, 11, 12, 12에요. 바람. 11, 시2 1여 12에요. 가만 11, 2가만히2가봐1 가방 11, 12에요. 가방 요가요 그냥 한번 아, 빼죠. 오케이. 너무 위험한데. 요그방 11, 12에요. 가방 1샤1가 파메 나와요. 나왔어 파메. 11, 11, 12. 11 마감. 오죠? 나머지 빌려. 12시. 9시 밤 밖에 안 나. 발장 빨장 확실하게. 오빠. 네. 주님, 그 꼬리, 꼬리, 안시정 진실 한번 더. 올려아 이거 빨간색 일단 어, 뭉쳐야 어, 돼. 나 시장 쓰면서 네, 지켜볼게 네. 리퍼. 어, 지켰어, 있어요. 지켰어. 있대요. 야, 리퍼도 있어. 지켜볼게. 아, 저, 나 아, 지켜볼게 빗송님이랑 아, <목소리> 나랑 이앙일목을 지키는 중 에, 리퍼 들어가요 리퍼 인 9시 9시 내부풀 내부풀 저항 미사하고 저아미사요 어떻게 하신지 1, 2, 1, 2, 1 1 1 1 2, 1 2, 1 1 1 1 1 아래. 1 1 아래. 1 먼저 1 오케이. 뭐 아무거나 내네네1 1 1 5 6 6 5. 갈게요 나6 5 갈게 그냥 밑에 한시 깨줘 한시 깨줘 아래 아무래도 빠져 치형님 암시 아 음. 카메나모 아6 뭐7 7 5677 7두개 나머지 하나씩 네6야7 5 6거7 5677 5677 5 6 7아5677 5677 5677 5 6이7 5677 5677 5 6 7 5677 네, 잉띠야만. 오우, 야, 야, 야. 6, 개 7, 나머지 7. 준 12시. 로매 위로, 로매 위로. 거짓. 거짓. 한번 더. 주도 네. 벤츠. 아, 아악하고음어요 음식을. 음식을. 음식왔어요 리퍼 식을음식 오케 식을 음식을. 음식빠져식을 음식을. 음식을. 음식을. 음식을. 어 왔어 음 어, 을어 왔어. 음 이렇게요. 보람봉보람보 예? 면 나올 수도 있어요. 도면 어. 나. 아, 예. 아, 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웃음> <카메라>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거 <웃음> <웃음> 일단 아. 아, 가만히 둘 수는 없다. 그렇지 응. 아, 아니, 아니, 아니, 선택했으면 할수없 샹크 타 믿을 수 응. 제가 먼저 던질 거니까 이어주세요. 네. 제가 먼저 던져요 네, 던대요 네, 올릴게요. 나 아드창가 응. 하나 남긴 했는데 보고 탈게요. 어가 원도나 도나 도나. 아드창가 30초까지 안 갑니다. 용카, 지지마 카지카 지지마 용카. 지리카 먼저 리퍼 카지 리퍼 왼쪽 지지마 용카. 지마지 어때요? 아 아주 스트리트 게임이야 다 진짜 갔다 1판 메인에 2판 서브 너랑 형님이 밑 잡죠 네 몰라 처음에 딜 할게요 네. 처음에 빡딜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메인하면 힘들어요 근데 아그 창술이 유일술 네. 네. 창술 메인 마지막 호프 해주세요 자리로 네. 한 한세계 한세계 한 1,3 1,3 창술이 먼저 그글 먼저. 크가 마지막. 이거 찐. 다 아, 서졌어요. 대해도 돼. 그거 올라가요. 아, 가봐. 멎고 멎고. 나좀 바닥. 아홉 빨리. 그것 끝나나고보시 자리 가있게요네 자리가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1시두 개. 1 1시세 네. 개. 시세개 e 말해요. 세명 콜해 줘요. 나졌어요로 맞다, 어, 아, 어, 아까 이때, 이때까지, 어머나, 어, 리게완 어, 머건나가네 어, 어잘했 자리 시 사이트에, 아, 7시, 7시. 아, 기계 7시, 3개. 7시, 아, 7시, 청 나가. 청소, 일곱시 소 청소, 청소, 청소, 청소, 청 청소, 청소, 청 청소, 소 청소, 청소, 청소, 청소, 청소, 청소, 청소 아무거 다 맞춰야돼 가인마지막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뚫고 올라가있어 박상 털어야겠다 뚫고 올라가있어 자리 있음. 갈게요 다 맞춰야돼 어, 끝났어 어, 그래. 끝났어 어까 어, 어, 어, 어. 어, 어. 원도넛이 원도넛 원도넛 도넛 도넛, 도넛. <웃음> 어, 어까 많이 나왔다 어까, 어까 이렇게 열한시 두개 몇시요? 열한시 세개 열한시 세개 열한시 세개 방 어, 잡는 중, 중앙 잡는 중. 잡다 터졌어요. 그냥 딜에서 맞춰. 당하셨어 나이스. 자, 잘 들었어요. 엇가 나올수 있어요. 지정에서 미리 오계세요 지정에 미리 아 여기 나오자 끝나자마자 엇가 나오. 나왔어. 이거 나면 마산에.. 아, 아 그냥 가져나 쓰고 하자. 지금 시 남겨뒀어. 시 남겨. 그게 나. 받도 있으니. 아도 네. 네. 아이고. 아, 시기. 아! 내가 1 성부 다 썼다. <웃음> 아. 내가 없네 술 먹고 스랜드다 뺏어 먹었어 나 러쉬로 잡으려고 했는데 비선안아나 믿고 있었다구 아니 이거 스킬 어떻게 해? 못함 오케이 인정 인정 아길고긴 싸움 덕에 덕분에 깼네요 아, 아 이게 그냥 한번 깨도 계속 힘들 것 같아 <웃음> 나 너무 못했어 오늘 사실 선글자 두 명이란 걸 아시나요? 아. 아르카나님 축하드려요. a l k to you. I don't want to talk to you. I d o 드디어 a n 열 to talk to you. I don't w a 저 혼자... 아니요 그니까 밈이 있어요 밈이 슬픈, 아, 있어. 아, 슬픈 전설이 있아 슬픈 전설이 있어? 몽지 따시고 3주간 한번도 클리어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아. 다른 파티에 몽지누바 누구셨는데요? 아니 게임하는데... 아 웨더님 인벤에 글올라갔대 그래서... 게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의 기운이 흩어져 아 <웃음> 언제 한번 예민보스 한번 하셨구나 공용님이 <웃음> 제일... 아. 아이... 재있었어 실수 아닌가? 저요? 아 내가 실수하면 바로 쫑나니까 하면 안 되지. 아, 몽지분들은 실수해도 미안해서 더 하거든. 근데 <웃음> 성풀자가 실수하면 바로 쫑이. 내가 말했잖아, 성풀자가 더 간절해야 깬다니까. 아 근데 숙련도가 너무 많이 쌓였어. 거의 하부하는 기분이야 이제. 근데 딜좀더잘 늦게 내야 될 때. 아직 좀 어설퍼서 리퍼가. 아먹어그니까아아들을두 분이 들고 미시, 밀어주시지 않았어요? 슬래님랑 아, 창술님 아, 응. 아드 세명인 거. 아, 아. 얼굴도 안 나왔는데? 아, 이거 MVP 보여드릴게 안 됐다 컷이다 이 녀석아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몽집하셔서 네네때 네. 네. 네. 네. 네네 또 컨디션 좋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